아유, 아저씨, 아무슨 것도 마술이에요? <웃음> 무서워요. <웃음> 개인적으로 최은우님 음. 마술 좋아합니다. 저도 뭐 보면 신기해 한데 즐겨 보진 않아요. 오. 실제로 한 번도 눈 앞에서 본적 없어요. 저도 그냥 친구들이 그냥 가끔 동전. 슉 근데 그런 거 믿어요? 있어요. 그냥 보는 거죠 뭐. 어? 손용 마술사 세트를 준비했거든요. 한 분씩 마술사가 돼볼 거고, 그동안 다른 오, 사람은. 오케이. 음악을 들어요? 왜냐면 알면 안 되니까, 트릭을. 아, 오케이, 오케이. 트릭은 손잡이 바닥에 있는 쇠를 돌리면 돌아갑니다. 아, 이게 이렇게 돌아가네. 여기 안에 이렇게 망이 두 개가 있는데 돌아가네요. 그럼 내가 말을 좀잘 털어서 돌리는 걸 시선을 분산시켜야 되는데? 네, 됐어요. 오, 뭐야? 다 했어? 벌써? 아, 그 에어팟 넣을 필요가 없어요. 이 친구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. 어? 자, 매트씨. 마테 매트 씨는 누구예요? 네, 마테 씨 이제 열어봐요. 오, 발이 이쁘네요. 아이, 멋있다. 그거 넣으실래요 네. 완전 뚫려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네. 당신이 무슨 물건 넣을 건데 이게 없어지는 마법을 보여드릴 거예요. 진짜요? 네. 아무거나 넣어주세요. 제 핸드폰 넣겠습니다. 어... 핸드폰 넣을게요. <웃음> 그 이게 무게 허용 범위가 있기 때문에 가벼운 걸로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거나 너무 예를 들어 콕 집어서 이런 건데? 아 이거를? 아이고 죄송해요. 이렇게 났어요. 네. 어쩌라고요? 네. <웃음> 좀 열려 있죠? 네. 이렇게. 뭐야? 진짜 뭐야? <웃음> 우와, 뭐야? 뭐야? <웃음> 그럼 이 미니 아까로 아네 네, 미니, 미니 아가두 개니까 아카. 두 개가 없어지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어두 어, 개는 없어지래요네 대신 마법에 주문이 있어요 일단 넣어주세요 그리고 임유진 사랑해 외쳐주세요 임유진 사랑해 <웃음> 자 됐습니다 어 맞죠? 소리가 들어갔어요 <웃음> 네, 왜요? 왜요? 다 넣어줘요 넷 네, 됐습니다 얍 <웃음> 하면은 당신 지갑이 없어졌어요. 아니, 야 누가봐도 여기 누가봐도 여기 있는데요. 아니 누가봐도 여기 있잖아요. 누가봐도 누가봐도 누가 누가 여기 있는데. 아 이런 거 시키지 왜? 마. 어? 어? 소리는 나는데 왜 없지? 어? 어? 아이. 어? 어? 아 마술사님. 자 다시 나타내줄게요. 자 양정은 사랑해. <웃음> 신기하지? 어, 진짜 어떻게 한 거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뭐야? <웃음> 이제 닫아야 돼요. 닫아요. 그러면 뭐야 아, 지금..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아니 근데 뭐가 없으심지 진짜로 네 주세요. 마법입니다. 뭐야? 자 다음 상자를 접어 저이 봉투 안에 넣어주는데 봉투와 비슷한 색이 하늘을 넣어줍니다. 두세 개 넣어주고 시선 끌면서 하나씩 안에서 펄쳐 박아보면 성공이에요. 미도씨 당신에게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. 매직 타임 보시다시피 아무것도 없습니다. 보시죠 아무것도 없죠? 네. 왜 웃죠? 아, 그냥요. 접을 수도 있고 이마트 동투처럼쓸수 있는 그런 거예요. 네. 손좀 떼봐요. 저쪽 손아 진짜 없어요. 네. <웃음> 하지만 당신이 주문을 외운과 동시에 이 안에서 엄청난 것들이 나옵니다 주문을 외워보시죠 아브라 카타브라 너무 뻔해요 다른 주문 외워, 외워주시죠 얄리 얄리 얄라쌤 얄라디 와. <웃음> 방에 왜 이러시죠?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주문을 외워주시죠 여기 보면.. 아! 봉투가 있어요! 와 신기하죠?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개씩 나와요 이렇게 으아 어떻게 이래? <웃음> 또 있어? 아니 없어요 없어요 불하죠 당연히! 당연히 <웃음> 더 있죠 뭐야?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? 자 아무, 아무것도 없죠? 자 아브라 카타브라! 다은 <웃음> <웃음> 잘. 너무 저렴 <웃음> 아이씨 <웃음> 아 이게 접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나오나 했네 이 바닥을 만질 때 너무 두꺼워서 눈치를 챘어요 이건 망했다 모양 칼이나 원통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와. 그리고 풍선을 불어 원통에 끼워줍니다 칼을 원통 속에 구멍을 넣는데 직선을 넣지 않고 눕혀서 천천히 통과시켜줍니다 아 제가 사실 풍선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진짜 찐으로 무서워하는 제가 이게 걸릴지 몰라 랐 자 보여주세요. 여기 원통이 있어요. 여기 뚫려 있거든요. 여기 딱 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된답니다. 근데 여기 설마 풍선 넣었는데 안 터진다고? 네. 풍선 넣고 이렇게 했는데 안 터진다. 이 말이 됩니까? 안 되죠. 그거 말안 되는 걸 제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아저씨 형 무슨 것도 마술이에요? 아, 무서워요 <웃음> <웃음> 아, 설사가너 무서워요. 보여드릴게 오! <웃음> 오, 뭐야, 어치워? <추워? 웃음> 오, 뭐야. 아, 힘들어. 해봐요. 마법이, 뭐. <웃음> 야, 나이 못해. 야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, 어어떻어떻어어 대 <웃음> 어때요? 신기하죠? 네 신기해요 해볼래요? 뭐한번 해보죠 이게 분명히 트릭이 있어요 이 구멍 안에 다른 공간이 있는 거죠 됐어요? 뭐야? <웃음> 왜? 왜 <웃음> 뭐해요? 자 이거 분명히 왼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꺾어서 이렇게 넣는 거네요 된.. 왜 야무서워해? 알아? 아니 뻔하죠 뭐 뻗어줘 공기가 뚫려있네. <웃음> 뻗어줘뻗어줘 이것도 내가 해볼게. 이것도 로 그냥 이게 <웃음> 치어아 <웃음> 완성. 마술사님. 사람 마술. 여섯 명을 보여주고 1명을 기억하라. 고한 다음 5명을 보여주고 당신이 고른 사람이 없어졌다고 함. 기호 마술. 1부터 10까지 숫자를 골라달라. 하트 상자를 열어 미리 예언했다고 함. 이 박스가 마술 도구예요. 자, 이 박스로 마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람빠람빠람빠람 지금 보이시는 여섯 명이 중에 한 명만 골라보십시오 여러분 유도 씨도 응 골랐어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고른 사람을 알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사라질 거예요 눈을 깎고보세요 하나 둘 셋! 떠보세요 그 사람이 없죠? 근데 다 다른 거 같은데? <웃음> <웃음> 뭐야, 뭐야, 뭐야? <웃음> 들켰다 아 들켰다 <웃음> <웃음> 아이 여기 반대편에 있는 애들이 되게 특징이 요 이게 설마 마술이야? 네 <웃음>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건 진짜 놀라실 수 있어요 일단 숫자 하나 골라봐요 1부터 10까지 더이기 7을 해보세요 더이기 6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을 빼보세요 그런 다음에 당신이 고른 숫자를 한번 빼보세요 이 기호들 있잖아요 기호들 네. 중에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의 순서에 있는 거를 한번 골라보세요 여기, 여기가 1번, 여기 6번이에요 골랐어요 골랐어요? 네 저는 당신이 고른 걸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? 짜잔! 우와! 하트죠? 왜? 뭐야? <웃음> 이권 머술이야? <거> <웃음> 지금 생각해놓은 숫자에 3을 빼세요 네 그리고 4를 빼세요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처음 고른 숫자 더 해보세요 네 이게 맞나? <웃음> <웃음> 지금 보여드리는 네. 기호 잘 기억해주세요 네 혹시 <웃음> 이거 아니 <웃음> 이거 아니셨나요? <웃음> 아, 이거 아니셨나요? <웃음> 아, 아닌데? 아 아닐 리가 없는데? 아닌는데 <웃음> <망했는데? 웃음> 진짜 어이가 없죠? 이게 제일, 제일 어이가 없어요 사람이 진짜, <웃음> 진짜 어이가 없어요 <웃음> 이거 얼마야? 3만 원 어우 괜찮네! 3만원 치고 재밌다 야, 이거 <웃음> 완전 애기들한테 하면 좋을 듯 애기들이 제 초등학교 이거 가져가면 오, 게임 끝나지? 핵인싸 진짜 일주일은 인싸 어, 먹을 수 있어 맞아 맞아 이 마술의 제목은 색깔이 바뀌는 물입니다 아니 <웃음> <웃음> 뭐 들어가는 거 보여요 근데 왜 이걸 보시죠? 저를 보시지 않고 아니 원래 마술이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 저를 봐야 돼요 아 진짜요? 네와와신기 <웃음> <웃음> 와! <우와> <웃음> 와 이건 빨간색도 되고 노란색도 되고 안에 종이도 있네. <웃음> 이렇게 하는 게 원래 맞아? <웃음> 어,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보이는 스카프로 이거 집고 있다가. 근데 이게 보이는 스카프였던 거야. 아 근데 이거는 왜? 누가 보도 이게반 토막에 보이는데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들고 있었어야 돼. 사기. 아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싹 해서, 싹. 아. 그리고 앞뒤로 있잖아. 싹. 아. 아, 너가 손기술이 없네 아 손기술이 없어 어. 여러분 음. 마술 도전하지 마세요 괜히 마술사라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거 한 번에 성공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했겠어 그래요 저 솔직히 좀두분 놀랐죠? 여기서 놀랐어요 여기서 어? 이렇게 이딴 거를 지금 <웃음> 트릭이라고 해놓은 거야? 하트는? 놀랐어 나는? 아니 너무 뻔했어요 <웃음> 난 뻔한 거 줬어 이런 거 줬어야지 이런 거면 은나 당당히 할수 있었잖아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행복한 하루 되시고, 마술은 유튜브로만 봐주세요. 네, 마음은 하루를 사세요, 여러분. 매지. 매지. 매지. 너만 매지. 네, 실패. 뭘 실패야? 동봉이야. 제, 실패. 안녕, 안녕. 기죽지 마. 안안 죽어, 안 죽어. 안 죽어. <웃음>